개인전 합시다 좀 이어놓고 이쪽으로 물건이? 내가 갈까 아씨, 이런 뜻이 오잖아 이렇게 벌써 왔잖아 째 아니 씨. 핑이 나아놓을아 진짜 따라 봐. 오케이 일단 레드는 뭐 미쳐가지고 나한테 달려올거고 아, 내가 먼저 여기서 올라가서 선점 잡고 어. 아 그냥 집으로 오네? 뭐였지 죽는데 그냥?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런거 대기 타면 되잖아 내가 이긴다 이만 이거 불안하니까 이거 하나 해놓게요 함정 원래 는 보호했었는데 불안하니까 이거 함정 해놔야 돼 함정 발동되면은 바로 빠지거나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에메랄드 8개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뭐 이렇게 좀기억게잘할수 있단 말이야 엔더진즈랑 포션 사가지고 핑크트가 어딜 돌아다니는 거냐 너 한국인이지? 봤죠? 이럴 때 그냥 나는 에메랄드 꺼낸 다음에 뭐 이런거 이런거 사고 이런거 이런거 이런거 이런거 이렇게 막산 다음에 뒷리를준비하는데 결국 죽어됐지 아이고 이린 지금 오죠? 그린 내가 도망가면 빡칠거란 말이야? 도망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지 이때 도망가야겠다 그렇지 내가 똑똑해가지고 한 이쯤 애매하게 애매한 거리 남겨놓고 도망가 길 넓은 이제 중앙으로 가는 거야. 어, 잠깐 방금 좀옷 가르치죠. 애매하게 다 먹으면서 도망가 그리고 그대로 이거만큼 빡친 게 없거든요. 진짜로 화이좀 점프 한번 해줘. 이거 또 가. 아, 어, 포기했다. 이제 포기했다. 포기했다. 가자. 이제 나 아무것도 못한다. 난 네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지. 여기 있겠지 아니네. 얘도 투명인가 본는데자연고 있겠지 뭐. 아야 아프다. 도망가지 그냥. 이제 자연 파괴해 볼까. 계속 쫓아가지고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혼자 떨어지게 만드는 거지. 얘가 여기 뚫어놓고 여기 뚫어놓건데. 오. 진짜 찰떡 찰떡